주식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명퇴한 친구 놈이 주식으로 한강으로 간 후에 도대체 주식이 어떤 거야 하면서 이 바닥에 들어왔었지요. 나이 다 처먹고 와서 노후자금으로 5억 원을 날리고 담보대출에 빚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나 잘났다고 인생 살아왔는데 내대굴빵만 잇다가 뒤통수 수차례 까졌습니다. 한강 후후 세번은 갈뻔했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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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낸 개미들이라고 해도 언제 떨거지 될지 모르는데요. 단지 연령이 길어진 것 뿐이지요. 내 경험상 실패했던 것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비슷하겠지만 들어보실래요? 처음으로 주변 지인 말 듣고 주식을 사서 마냥 놔뒀지요. 상승기라 그런지 무작위 오르더라고요. 2년 만에 5배까지 갔었지요. 계속 놔뒀지요. 그랬더니 산 가격대로 다시 오네요. 이런 왜? 살 줄만 알았지 팔 줄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면 마냥 모를 줄만 알았으니 그런 게 같은 경우를 당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오르면 무조건 팔자하고 벼르다가 눈에 상심지킨이 보이는 게 맨날 상정 갇히는 테마주들이네요.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테마주에 올라탔는데 어쭈구이 수익이 나네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털어 넣었는데 조금 오르나 싶더니만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러다가 하안가로 내리꽂네요. 엥 탈기회를 전혀 안주니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하안가 몇 번인가 쳐맞고 간신히 나왔는데 잔고에 20% 남았네요. 어휴 그리고 상패된 종목인데요. 늘 생각에 내가 사면 오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하다가 나도 상패 네번 당했습니다. 에라 재무제표 물론 흑자에 좋아서 들어갔는데 분식회계나 사기친 것들이니 설마 안했겠어요? 아시는 종목일지 모르나 그 당시 상패당한 종목이 네오세미테크 투자이올딩스 SSCP였습니다. 믿고 있다가 상패당했어요. 그것도 기업 관련 쪽 아는 검사가 이미 알려줬는데도 아닐 거라고. 굳세게 믿고 있다가 당했지요. 내 네, 마지막 상패 종목이 경남기업이었지요. 은행의 자금관리 쪽 임원을 알아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대출해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니 믿었지요. 그런데도 상필, 이런 게 같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지들 마세요. 그 이후로 그 인간하고 연락도 안 하지요. 믿을 건 뭐다, 내거 알주 쪽밖에 없습니다. 차트, 차트 맹신하다가 니김이 네 쫄딱만한 사람이 접니다. 이평선 눌림목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지하실로 가는 급행열차 였던거지요. 그런게 같은 경우를 수차례 당하다 보니 한때 매수 자체가 공포로 다가와서 두려움까지 생기더라고요내 경험상 사자마자 10중, 8에서 9는 하락이니 사람이 공포에 쩔면 반드시 수익 날 구간에도 겁나서 못사게 되더라고요 사도 찔끔 사놓고 1에서 10주 사놓고 말이지요. 그러면 1에서 10주 사는건 최소 100%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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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또내 국제정세에 관심 있었는지 죄다 사이트 뒤져서리 쳐봐야 뭘 하나요? 안 그럼 불안하니까 전날이 공부랍시고 하는데 그거 해봐야 내가 산 종목하고는 이김이 전혀 상관도 없고요. 맨날 쳐내리기만 하고 말이지요. 그나마 수익 낸 종목이 있는데 저물려서 2년 만에 본전 되고 조금 더 오르길래 팔아서 그게 젤로 수익 낸 거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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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증권가 임원 후배놈에게 잘갈 종목 좀 추천 좀 해달라 했더니 6개월 안에 세배갈 종목이니 기다리면 된다네요. 그래서 사놨지요. 그런데 맨날 또이또이 또이 하더라고요. 에라이 그래서 팔고 딴거 샀지요. 그러다 다쳐 잃고 멍하니 있으니 그때쯤 그 종목 정말로 몇배 상승해 있네요. 이런 게 같은 이놈의 냄비병 한국 사람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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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로만 5천만원 나갔고 은행이자로만 해도 3천에 스탁론이자로만 해도 2천에 어연 주식한지 10여 년 만에 5억이란 돈이 나의 노후자금은 다 날아가고 주택담보로 2억의 빚을 안고 있네요. 언제 때가 되면 자연인이 되어서 들어가야지요. 산으로 아무래도 개미는 저평가 우량성장주에 사놓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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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이젠 늙어가니 별 미련도 없네요. 마누라에게도 산에 가서 살자고 꼬시는데 불편해서 싫어하는 모양새이고요. 그나마 짜투리 땅들 사는 게 있어서 대충 집을 짓고 살면 되긴 할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초 자금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앞으로 많이 살아야 20에서 30년이고 그때까지 버티려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할 텐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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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인에게 돈 벌면 잘해주려고만 생각했는데 피해나 안 주었나 미안할 뿐이고요. 죽기 전까진 신세진 것들 다 갚고 베풀게 있음 베풀다가 가야지요. 다음 생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업보는 이생에서 마무리하는 게 마지막 인생 목표네요. 그럼 모두들 성투하시고 힘내시고 절대로 쫄지마시고 늘 당당하시고요. 주어진 삶의 매순간 즐기시기를.